시 본인의 버클리스트는 뭐예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웃음> 걱정 없이 즐겁게 사는 거 <웃음> 저는 19살인 오빠가 있고 7살인 여동생이 있는 중학교 졸업한 예비고일 여고생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거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 자존감 낮은 사람한테 힘이 된다 이런 걸 봐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게 별로 없고 저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존감을 좀 키워야겠다고 느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데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 큰것 같아요 다이어리 개념 스터디 플래너인데 중학교 이제 사회복지 선생님께서 멘토링 공부한 학생들한테 주셨던 선물인데 중학교 때는 달력에만 간단히 쓰고 막 그러다가 고등학교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요일별로 나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시간대에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때마다 외우려고 한 단어들 세 가지 정도는 여기다 적는 편이에요. 다음은 단어장인데, 이거는 추천받아서 산 책인데, 고등학교면은 중학교랑 또 다르게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수능을 위한 거여서 단어도 되게 잘 정리되어 있고, 수거도 있고,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영어는 이제 공통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어만큼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거는 제 얼굴을 만들어주는 파우치인데 안에 화장품이 있거든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어, 눈 밑에 바르는 이런 반짝이들이나 마스카라 속눈썹 핀 주려고 쓰는 거여서 되게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이게 다 마스카라예요 이 정도 <웃음> 종류별로 모은 편이고 중학교 2학년 후반에서 3학년 올라갈 때 화장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기도 하고 단점을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서 그런 걸 장점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화장하는 법은 유튜브에서 많이 배운 편이에요. 제가 화장품으로 할 때는 뭐 화해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스카라를 검색을 하다 보면 하면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더 좋다? 이런 거를 많이 배우고 평점 같은 것도 이게 얼마나 좋은지나 사진까지 올려서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학생들이나 10대들을 위해서 가성비도 좋고 가격이 조금 낮은 애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은 정보를 얻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어플 중에서 하나는 EBSI 고교 강의 어플인데 과목별로 인기 있는 선생님들도 올라오고 강의에서 질문도 할수 있고 그래서 손톱깎기 세트인데 이거 저만 들고 다녀도 필요한 친구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뭔가 들고 다니기 잘했다는 생각이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나 종류별로 있어서 필요한 것도 바로바로 바로 줄 수도 있고 손가시나 이런 거 바로 이렇게 다듬을 수도 있고 음...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아니면 마음 곱게 쓰면서 착하게 살고 싶어 마음을 곱게 쓰면 어떤 거야? <웃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같은 일이어도 좀 좋게 받아들이면 좋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웃음>